오 뭐야 갑자기 잡아 마야 뭐야 오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아 뭐야 뭐야 뭐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이거 백합, 뭐야? 이거? 살아있나? 저깅가? 백합, 백합. 백합이야, 이게? 어 아, 백합이야, 이거. 아, 아, 대 야, 그냥 음. 있네? 어, 나봐, 잘 찾아봐. 잠깐만, 이거 쑤꺼내 어. 아, 어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는 거 봐, 들어가는 거 봐. 어디, 어디, 어디.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아까 위에 있었거든? 대박. 대박. <웃음> 야. <오>. <웃음> 야. <웃음> 야, 근데 왜 이렇게 커? 근데 이거 뭐야? 침을 흘리고 있어. 어, 야, 맨날 침을 흘리더라, 야. 침을 왜 흘리지? 몰라. 나 봐, 지금 백합이 나오고 있나 봐. 애기 골뱅이. 애기 골뱅이. 미안, 미안. 아, 미안. 자, 자. 이거 백합 아니니? 오, 오, 있는 거다. 있는 거다. <웃음> 근데 왜, 왜 이렇게 침을 흘리지? 백합. 새끼네. 버려. 새끼야? <웃음> 왜 이렇게 침흘릴까 이유가 뭘까? <웃음> 사이즈를 한번 볼까? 작은 거야 에이. 미안 주무세요 빵골뱅이 <웃음> 어디 어디 이게 무슨 보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거기 잘지내니오잘 지낸데 잘, 잘 지낸데 오, 잘잘오 세상에 어머. 이건 뭐지? 까만색인데 어 골뱅이 인가봐 이것도 뭐 이런 골뱅이도 있어? 리안 철자 지금 우리는 으렁니 해석장에서 선녀바위 해석장으로 이동하고 있지? 있습니다. 선녀바위선바위가더 산녀바이, 포인트가 있다길래 굳이 으렁니에서 잡아도 되는데 굳이 선녀바위까지 산책로를 따라 2km 거리를 이 밤에 굳이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으락리 해수장에서 잡아도 될것 같아. 데이 잡았으면, 어? 낙지라도 한 마리 뽑아야지. 지 <웃음> 아니, 선녀바위 있으면 으락리에도 있겠지. 굳이! 2km를 걸어서. 근데 있길나. <웃음> 신기하네. 아, 이거 너무 사책인데 굳이 이걸,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안 되겠니? 야. 이거 등산이잖아 하이. 하이. 여기는 분명히 산인데 산인데 개가 있어 내가 아, 돌아다니고 있어 <웃음> 이런 산개같은이라고 어디갔니? 가만히 뭐야 얜또 뭐야 와 공격적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야, 봐 그, 다리만 빨고 어, 이거 뭐야 정말. 엄청 화났어 지금 이 존재감 뭐야 와. 내려놔 내려와 어, 대박, 내려놔 그래. 얜 박하지 새끼인가봐 어머 어머 귀여워 귀엽다고. 이거 봐.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녕. 잘 가. 근데 여기 등산로라는 거 있지만. 네, 골뱅이 있나 잘 봐. 소라도 있겠지? 그럼. 낙지도 있었수도 있어. 너무 멀리 갔다. 이거 <웃음> 진짜 커. 얘 그냥 잡을까?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뭔데? 어우, 뭔데? 어, 야 잠깐만, 이거. 야, 이얘 그러면... 칠개야? 어, 아, 개인데 아니 무섭게 생겼어. 오, 미안해, 미안해. 이따 바다 가서 보내줄게 아, 씨. 저건 또 뭐야? 저거 해루질 사람이네. 어디? 오, 해루질 엄청 많이 하는구나 저기. 응? 먹어보자. 뭘? 얘아 예. 이거 또 있어 어떡해 야, 너... 엄청 커아나 아, 너무 어떡해 아 이거 아, 나뭇잎 이거 뭐야 서비스야 아 얘가 화가 많으신가봐 왜 이렇게 빨개 또 있어? 이거 튀겨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잠깐 털개야 털개 털 있어 다리에 털 엄청 많아 아 진짜 여기도 있다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오유 어유 오유 다시 내야 해도줄갈 필요 없고 한만 한번더사면 되겠지 <웃음> 아아나씩아얘 너무 공격적 아 하지 마 미안해 아 내가 잡은 게 아니고요 죄송한데 통이 너무 작은 것 같아 풀어졌어 개발 치야 개바 야옹이가 신기하고 있어 슝? 얘는 뭐 윤택이 개야? 알았어 알았어 세워줄게 세워줄게 야너 물린다 조심해 물린다고 아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개야? 맛있는 개 아주 찌개 다리가 맛있게 생겼어 너무 느리지 아니, 않냐 얘는? 도망가지도 않아 왜? 제 쟤... 누린 어떻게 하려고? 너 도망가야. 윤택이 개야 윤택이 개. 아 내가 개한두번 보냐 이러면서? <웃음> 고양이 말이야. 제 겁도 없어. 가자. 응. 열악한 환경이죠? <웃음> 잘하는 집이에요 김치맛집 김치 장인이 있는 집 김치맛집 이거 쌈장도 있어 되게 특이해지오 그러네 응. 이거 넣고 초장 넣어서 하는데 이 맛을 위해서 와사비와 쌈장이 무슨 자격을 할지 되게 궁금하네 꽉 들어갑니다 야채도 되게 많이 줘서 고객을안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 알아서 오니까 미쳤다 이렇게 보니깐 와양 엄청나고 오알 들었어 오오한 마리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우리 집 많은 그아이 <웃음> 곱게 말짱 역시 네. 곱게 파는 집이거든요 냉동 안 쓰고 그지? 엄청 잡으시길래 뭘 저렇게 잡으시나 했더니 다 소라야. 아, 피 났어. 쉽시 소라. 하지마 곡괭이를 한번 탁쳐떨어지고 곡괭이 안 들어가 내가 됐다오아 크네 여기 됐 있다 내가 내가 해줄게 나봐 나봐 아오이 너무 크네 그 밑에도 있어 이거는 작은 거 같은데 죽은 거야 어. 죽었네 비용... 냄미 <웃음> 잡았어요. 아, 빨리 나와줘 빨리... 얘 희마... 희마리가 없다. 아니야, 파닥거리고 있었어. 오. 뭔데? 어 <놀람> 왜? 아빠. 아이고 요것도 오꽤 어, 크네 여기도 있어 너무 애기다 야 여기 완전 갱밭이야 자이언트 갱 엄청 많아 갱이 커. 아니야. 이거 봐, 엄청 크잖아. 이거 봐. 야. 어. 여기도. 이렇게 큰 갱을 잡아야지, 작은 갱 어디다 갔으니? 누가 봤어 내가 근데 작았어 씨알이 이렇게 큰거